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많은 팬들이 기다린 몬스터 헌터 실사 영화. 지난 12월 3일 일부 지역을 한정으로 개봉을 시작하였는데요. 지난 4일 중국에도 개봉한 몬스터 헌터는 개봉 하루 만에 무려 530만 달러 한화로약 57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쓸어 담으면서 역시나 중국의 엄청난 내수 시장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터지면서 개봉 하루 만에 영화 상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논란의 그 장면 함께 보시죠. What? Look at my knees. What kind of knees are these? 이렇게 영상을 보면 단순히 중국을 농담거리로 사용했다고 분노한 중국인들이 이 영화에 대한 검열을 시작했다. 또 중국이 중국했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확실히 다른 문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드립은 한 10, 20년 전쯤에 미국에서 유행한 동양인 비하의 말장난인 Chinese, Japanese, j i r d i n e s s Look at this 에서 유래한 드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영상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으며 5에서 10세 아이들부터 노년기 할머니들까지 등장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Chinese, oh. Japanese, d o r i n e s e Rockies m mom is Chinese, my dad is Japanese So I ended up like me <목소리> 심지어는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패밀리 가이 e e the 도면 i n s 죠2 my eyeball? Okay, bye! 2에서도 n e s e Japanese d i a e 아니 이거 보고는 진짜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애가시고 뭔 영상을 만든거야 아무튼 이거는 중국인들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번 영화에서 삽입된 드립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되자 제작사인 콘스탄틴 필름의 프로듀서는 작중 대사로 인해 중국 관객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해당 장면을 삭제한 수정본을 개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원작자인 캡콤은 웨이보를 통해 게임과 영화는 서로 다른 제작사에서 제작하였다 해당 영화와 관련된 의견을 제작사에 전달하였다 라는 등 여러 논란을 잠재우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본 중국인들은 이건 완전 인종차별적인 단어다 우리가 무슨 영어도 읽을 줄 모르는 멍청이로 보였나 라면서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중국에 배급한 회사는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텐센트인데 중국에서 상영된 영상 속 자막을 보면 중국으로 번역하지 않고 남자는 쉽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라는 뉘앙스로 전혀 다른 의미의 자막을 게재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중국인들은 텐센트도 뻔히 알고 이를 은폐한 것이다 라며 격한 비판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중국 기업이면 이거 충분히 문제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왜 그냥 넘겼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애초에 이게 중국 정부의 검열을 통과한 게 신기하네. 그리고 중국의 공산주의 청년당, 줄여서 공청당은 조지 플로이드를 돌려가는 사진을 올리는 등 정부의 공식 기관마저 발작하게 만드는 대형 사건이 되었습니다. 영화에 그치지 않고 중국인들은 스팀에 등록되어 있는 몬스터헌터의 평점에 테러까지 남기는 등 상당히 격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각종 역사 왜곡의 억지 주장들로 인해 중국의 분노들이 조롱받는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있을...진 몰라도 동양인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단어를 영화에 집어넣은 영화 제작사 측의 잘못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12월 중으로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개봉 예정인 몬스터헌터 실사 영화 솔직히 평가가 어떻든 간에 중국에서 하루만에 57억원 번거 보면 와우 영화마냥 제작비 회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 과연 모넌 영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물론 유럽이긴 한데 농부 땀냄새 환장하는 아시아인을 광고로 내보내서 논란이 있었는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인식이 별로 변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근데 중국도 딱히 할 말은 없긴 해요 이게 약 4년 전에 중국에서 나온 세제 광고인데 흑인이 뭐 등장합니다 뭐무한 장면을 만들더니 갑자기 세탁기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 돌리고 나니 짠 새하얀 동양인이 나왔네 뭐 어쨌거나 맨날 인종차별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는데 사실 백인이 최상이고 그 다음이 흑인 그리고 제일 아래 취급을 받는 인종이 아시안이라는 속설은 정설인가 봅니다 약간은.. 분노도 생기고 씁쓸해지는 소식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